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아마도 영상의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흑결정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선 넘네 이걸 비빈다고? 뭐 기타 욕짓거리를 하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네뭐 현재 블리자드 행보가 최근 들어서 아주 개판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감히 블리즈컨과 지스타를 비빌 수 있냐 이건 뭐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과한 비약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지스타가 블리즈컨보다 더 기대됩니다. 근데 이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돈 받아 처먹어서 지스타 커버 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 영상은 그 어떤 한 푼도 받지 않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아무튼, 왜이 전구대가리 새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설득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개소리와 서로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 2019년 지스타의 가장 큰 변경점이 뭐냐 바로 넥슨이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게임 관련 유튜브를 하고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 게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으며 아마 2015년 16년도부터 꾸준히 지스타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넥슨 부스는 매년 제일 크게 부스를 열었고 수많은 게임 체험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사람도 많이 꼬이기도 했는데 크게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안그래도 비좁은 백스코가 주말이 되면 이게 겁나 혼잡해진단 말이죠 이런 넥슨부스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리자드 뭐 이제는 사골 육수도 안나올만큼 우려먹었지만 디아블로 이모탈을 시작으로 키오스 대회 긴급 폐지 역대급 쓰레기와우 확장팩 디아블로3 서버 오류방치 홍콩 하스스톤 프로게이머 정지 처분 등 1년에 한 번만 터져도 회사의 이미지가 휘청거릴 사건들이 한꺼번에 연달아 터지면서 회사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치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 남지 않은 블리즈컨에서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홍콩 발언 사건을 비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즌핑을 희화하는 곰돌이풀을 입고 행사를 참가할 것이라고 하자 당황한 블리자드는 이를 막기 위해서 디즈니에게 니네 저작권 박스니까제발 제발 이것 좀 막아줘 하고 비공식 공문을 보냈지만 우리 캐릭터가 뜻깊은 일에 동참하는 걸 환영한다 라고 블리자드의 요청을 무시하자 여러가지 재질을 가하면서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론을 조금 살리려고 오버워치2, 디아블로4 등 다양한 루머를 은연중에 뿌리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면 아마 이번 2019년 블리즈컨은 역대급 이상한 게임의 발표에요 사람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트레일러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임들과 홍콩 사태를 비꼬기 위해 곰돌이프가 점령한 시연장과 행사장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치열한 사투등 그야말로 그냥 개판일겁니다 뭐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블리즈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죠 자 그렇다면 블리즈컨이야 그렇다치고 넥슨이 불참한 것도 그렇다치는데 왜 우리는 볼 것도 없기로 유명한 지스타를 기대해야하냐 바로 퍼러비스입니다 검은사막을 제작한 회사로 유명한 펄어비스는 한국에서도 뭐 괜찮은 수준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더큰 인기를 끌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으며 최근에는 콘솔 버전 공개와 동시에 북미에서 자체적으로 게임 행사도 여는 등 상당히 평이 좋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은사막만 봐도 알수 있듯이 게임의 운영이나 뭐어 등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발력인 좋은 회사가 어디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주저없이 펄어비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과 개발력을 보유하는 회사입니다. 솔직히 이건 반박할 수 없을걸요 아무튼 이에 그치지 않고 퍼어비스는 이브 온라인으로 유명한 ccp를 인수하여 한국어 버전으로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콘솔 게임에 대한 의지도 엿보였죠 바로 이퍼어비스가 현재 개발중인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플랫폼을 겨냥해서 개발중인데요 온라인 fps를 평정한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아버지인 민리가 참여한 aos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형식의 fps인 프로젝트 k 검은사막 모바일을 경험삼아 개발하고 있는 캐주얼한 모바일 mmorpg인 프로젝트 v 콘솔과 pc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중인 액션 게임 프로젝트 cd 그리고 검은사막의 스피노프 배틀로 얄 게임인 섀도우 아레나 등등 한가지의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유저층을 공략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에게 공개한 내용은 여태 꼴랑 일러스트 몇장이 전부일 만큼 꽁꽁 숨기면서 개발중인 게임들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번 11월 14일 오후 1시 지스타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개발중인 신작을 모조리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렇게 말하니까 좀 광고 같네요 그죠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진짜 돈한 푼도 안 받았어요 진짜 그냥 정말 좋아하는 회사고 또 그만큼 기대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논리없는 개소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게임들의 현 상태 어떻습니까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3엔 하나는 갈피도 못잡고 망했고 하나는 ip만 주구장창 사골까지 우려서 돈벌고 있고 하나는 완전히 모바일시장으로 전향하여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도 모바일로 흘러가게 되고 pc나 콘솔 게임은 거의 죽어가는 수준이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콘솔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플레이 언론드 배틀그라운드가 있는데요 네 그래요 좀 성공한 게임이고 해외에서 크게 이름을 날린 게임이죠 그래서 블루홀에서 크래프톤으로 사명을 바꾸고 나름 콘솔 게임도 개발하고 새로운 mmorpg도 개발하고 있지만 배틀그라운드는 그냥 브랜든 그린이 블루홀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끈 수준으로 하드캐리를한게 아닐까 생각이 들만큼 에어만 봐도 이건 뭐 쉽고 나름 콘솔 게임이라고 개발한 미스터 오버는 다키스트 던전이랑 별 다를 것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콘솔 버전도 뭐 나쁘지 않게 이식하면서 인증된 개발력을 보여준 회사가 여태껏 꽁꽁 숨겨놓았다가 발표를 하는 프로젝트가 아무리 못해도 실망을 시키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 플레이 영상 하나 테스트 한번도 안하고 출시한 달빛 조각사랑은 다르게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사의 존망이 걸렸는데 개판 5분 전에 행사장이 연상되는 블리즈컨 진정한 국산의 희망이라 불릴 수 있는 회사의 신작 발표장인 지스타 솔직히 킹지킴 말해서전 후자가 더흥미롭거든요 그만큼 현재 블리즈컨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봐도 무망하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신작이 대체 뭔지 블리츠컨을 넘을 정도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저를 만족시켜줄 만한 게임이 정말 나올지 기대를 품으면서 지스타에 출격하여 한번 펄비스셀 신작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물은 가져오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블리치컨과 지스타를 앞둔 지금 바람소리와 스산한 빗소리가 우리 집 창밖을 때린다. 폭풍전이야. 유튜브에서 지스타와 펄어비스 그리고 나를 비웃던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반박글을 달지 않았다. 니들이 틀린 건지 내가 틀린 건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